들어가기에 앞서 페리아연대기에는 미안하지만 지금 하고있는 게임이 있기도 하고 컴퓨터가 버티기 힘들어해서 아마 지금 당장 이 게임을 하지는 않을듯 합니다. 당장 나오지도 않겠지만요. 그리고 이 영상에서는 게임의 장단점이 이렇다기보다는 특징 및 하려고 하는 유저에게 말하고픈 바를 보이고자 합니다. 큰 주제는 꿈속세계와 현실의 혼합으로 시공이 된 세계에서 꿈속세계의 주민이었던 카리나와 함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화같은 이야기를 보이고 몽환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보이며 NPC들의 컨셉질이 좀 심하기도 합니다. 그징을 먼저 말하자면 그래픽 꽤 괜찮습니다. 카툰 렌더링이라고 모델링 엄청 잘되어있고요 그림자 깔끔하고 광원 효과 잘 적용됐고 머리카락 같은 오브젝트에 물리인지 잘적용되었더라고요 옷이 머리카락에 걸리는 거 정말 마음에 드네요 하지만 그 덕에 연산량이 높아져서 CPU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던데 사실 최적화는 뭐 기대도 안 했잖아요 전투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 이야기 나오듯 별로이긴 합니다 그러니 전투는 메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쉽게 생각해서 캐릭이 이쁜 마인크래프트 플러스 포켓몬스터입니다 듣기만 해도 전투가 상상이 가죠? 그럼 메인이 무엇이냐 하면 상기 언급한 그래픽이 받혀주는 귀엽고 이쁜 카리나의 수집입니다 일단 얘네들 갖고 포켓몬 대결을 하는게 전투인데요 실시간 하스스톤이라 보시면 이해하기가 더 수월할 듯합니다 대체로 소환을 해서 싸우는데 플레이어가 직접 싸우는 것은 가능하나 포켓몬스터에서 지우가 직접 좁혀진 않잖아요 아, 아 아닌가? 아무튼 얘네들의 호위를 받으면 재료 채집해서 옷을 만들거나 채집물로 NPC에 인연들을 올려서 NPC들이 입고 있는 옷 뺏어오는게 주 컨텐츠였습니다 전투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하자면 어느 쪽이냐 하면 RTS에 가까웠습니다 조작방법도 그에 따라 맞춘 걸로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마우스 우클릭에 눌러서 시점을 옮기고 숫자키를 눌러서 마우스 위치에 소환하며 적을 클릭한 뒤 숫자키를 눌러 직접 공격을 하는 건데 RPG로 본다면 불편해 죽겠지만 스타크래프트 같은 RTS로 본다면 이게 잘못되었다기엔 어패가 좀 있어 보입니다 뭐 나중에 세부설정으로 더나오겠죠 스토리는 따로 없고 퀘스트는 중구난방으로 분포해 있는데 결국 내용이 무슨 재료 있냐 무슨 칼이냐 있냐 이런식이라 가지고 있는게 많으면 퀘스트 동선이고 다 필요없이 그 자리에서 전부 클리어 할수 있습니다 다만 동선 자체로 보면은 복잡한데 같은데또 가는게 한두번이 아니라 아예 그냥 한번에 갈때 주변에 있는 칼이 나고 채진물이고 싹다 모아오면 퀘스트가 한방에 클리어 되는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게임 특징은 여기까지로 하고 페리아 연대기는 현대게임이라고 보시면 안되는데 일단 표하고자 하는 바는 그 누구나가 시도했던 자유입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는게 자유를 원하면서도 결국 어느정도의 구속을 바라기 마련이죠. 불편하니까요. 자유는 편한 듯 보여도 실상 편하지만은 않다는 것은 설명 안해도 잘 아실테니 넘어갈게요. 그렇기에 저는 이 게임이 현대에 잘 먹혀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런게 흥하기에는 시대가 너무 많이 변해버렸거든요. 하지만 나름 재미있었는데 장비나 레이드나 강화같이 무언가에 시달리게 되는 현대게임과는 다르게 가볍게 어릴 적 메이플스토리 하듯이 머리 비우고 목적없이 했더니 그때 기억도 소울 소울 나고 즐거웠습니다. 마인크래프트 할 때도 생각없이 농사짓고 광물캐고 가축기려고 하듯이 카리나들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채집하고 채공하고 마을에서 수다떨고 하는 등의 힐링게임으로는 꽤 적합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마을 만들기나 크래프팅 같은게 나오면 달라질지도 모르겠지만 주축이 되는 스토리가 없다보니 하고싶음하고 아닌 말고의 마인드로 플레이하면 꽤 빡빡한 현시대의 게임에서 조금 벗어나 예전 감성을 되찾아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경쟁의식이나 목표를 잡고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잠을 못잔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을 하진 않지만 너무 피곤한 게임을 지쳐서 알만툴 같이 가볍게 즐길만한 게임을 찾고 있다면 페리아이언 대기를 해보는 것도 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해당자리 많이 돌아다니던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캐릭 생성시 뛰는 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비단 남성스러운 것도 있고 여성스러운 것도 있죠 다만 남성이 여성스럽게 뛰게 할수있게 일어난 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이해하고 보면 저게 까일거리 아닌데 아무래도 폐쇄적인 테스트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게임이던 간에 캐릭을 눈갱시킬 정도로 커스텀하는 변태들은 있기 마련이니까요 아무튼 정리하자면 정밀한 액션에 꽤 탄탄한 스토리에 거기에 맞는 퀘스트 동선이 잘 짜인 화려한 게임을 하고 싶다. 다른 게임을 찾으러 가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예전 메이플 할 때처럼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험 및 수집 등 자유로운 여행을 통해 힐링 게임을 하고 싶으면 난 이미 그때의 감성으로 돌아간 어른이가 되었다. 이거 기대하시면 될듯 합니다. 혹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크래프팅 및 건축 등 친구들과 가볍게 같이 합심하여 무언가를 만들어 보고 싶다. 차후 베타 테스트에 지원해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나 혹시 친구가 없...